안녕? 지금은 4시 33분 저랑 주은이의 원래 커플 안대였는데 제 안대가 이유를 모르겠지만 막 물이 들었어 주은이가 새로운 안대의 선물이 있어요 <웃음> 엘모 안대 너무 <웃음> 응 귀엽죠딱 보자마자 언니 생각나 샀어요 엘모야 너무 귀여워 금방 올게. By <목소리도> 안지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매니저님. 매니저님도 이 k b 이게 무기물렸어. 청소시간이에요 네. 거 찍고있어요? 아, 어. 아, 직 아, 네. 시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<웃음> 네. 이게 뭐예요 화장실 시잠해야돼요 고기 <웃음> 아 잡았어? 잠시, 아아아아 어, 장어... 고양이시요시잠 이거? 시 잠시, 잠시, 잠시, 잠시, 잠시, 잠시, 잠시, 잠시, 잠시, 잠시, 잠시, 지금 표정이 똑같으시거든요 자, 작해좀게요시작해볼세요 이제 언님 청소 요정입니다 어.. 어 아.. 더러인다 봐아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이건 뭐예요 입장 예. 를 하고 있는 여리를 보러 갑니다화이팅 아 여리야 지금 싸우고 있어요, 화장실라 <웃음> 오늘도 열심히 컨트롤하는 강시현 아, 여자가요 성명이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진짜 많아요 머리카락 진짜 많죠? 네 어. 머리카락 때문에 고통받는 강시현씨 <웃음> 어때? 어때요? 청소 어때요? 힘들지 않아요? 아안 힘들다고? 아니요 <웃음> 아니요 이거 아막 이런 거 유튜브 뭐 모자이크 뭐 이런 거 해주지 않아? 아라라란아라란아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웃음> <웃음> <깎이를 기다리는> <웃음> <좀안 보여요. 웃음> 이쪽으로 돌아오면 삶이 체험 삶의 현장 아 이제는 효경이의 솜씨를 보여줄 차례가 왔군 네. 여러분 제가 청소를 안하는 게 아닙니다 저 아까 했고요 인지이 아 다고 쳤어요 일상이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하나 둘셋 네.